먼저 사용하실 베이스 컬러는 아이보리. 가로라인을 먼저 세 개를 두꺼운 라인 3 개를 먼저 그려줄 거거든요. 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라인을 정리해주세요. 세로 두꺼운 라인 먼저 그려볼건데요 뭐 이번에 올라가는 라인은 사이드쪽으로 많이 라인을 몰아줄거예요 가로라인 그 네이비 컬러의 반 정도만 가릴 수 있게 오렌지 컬러랑 밑에 중간톤의 블루 컬러가 반반 정도 겹칠 수 있게 스티치 라인은 두꺼운 라인 위를 지나가게끔 그려주시면 되는데요. 일반 탑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.